네 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아,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두달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잠깐 쉰지 개인적인 뭐 사정 때문에 잠깐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컨텐츠 그리고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두 종류로 꾸준히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제는 이웃님들께서 그동안 댓글로 남겨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를 뽑아 봤습니다 주제는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질문을 해 주셨었는데요 바로 외날칼 칼코 연마 입니다 우선 외날칼 칼코 연마를 위해서는 이런펜두 어, 종류가 필요한데요 어, 두 종류를 다 사실 필요는 없고 일반 유성 매직 펜 아니면 네임 펜이렇게두 종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구입해 주시면 좋습니다 수성 보드마카 뭐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는데 물에 묻으면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유성펜으로 해주시는 게좀더 좋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외날칼 칼코연마 안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세 종류가 있어요 칼은 우수도, 야나기바, 그리고 우수도, 대바, 좌수도, 야나기바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기존에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하면서 우수도, 대바와 야나기바는 어느정도 연마면 정리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좌수도 이야나기 바를 사용해서 이 보드마카와 네임펜 사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업이 필요한 칼에 이 펜으로 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는 이 펜으로 이렇게 연마면에 칠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칠해주셨으면 그 다음은 연마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아래 연마장으로 내려가서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커를 해주신 이 아나기를 이 숫돌에서 바로 올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네,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방금 제가 연마할 때 이렇게 칼을 눌렀잖아요. 꼭 이렇게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웃님들마다 누르시는 방법이 다 다르고 연마 라인을 만드시는 방법, 그리고 칼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왔잖아요. 파란 색깔로 이렇게 나온 부분이 이 연마면이 아래로 꺼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목하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 나온 부분을 계속 연마해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파란색 부분이 없어지긴 하지만 이 주변 부분이 너무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날선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칼을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이 파란색 주변을 연마해 주셔서 이 파란색이 사라질 때까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보다 더 파란색 부분이 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연마를 해주셔서 이 파란색 부분 주변을 깎아서 이 파란색 부분까지 모두 제거가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가 이 칼코를 맞추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는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연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저 연마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 파란색 부분 있는 자리 이 주변을 깎아서 이 파란색 부분이 있던 자리까지 연마면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칼코 라인을 맞추는 방법이에요 여기를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칼코 라인을 맞추는 방법은 다음 칼이니 우수도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보셨던 것처럼 웅덩이라고 이렇게 깊게 들어간 움푹 파인 곳이 있으면 그 주변을 깎아서 맞춘다고 꼭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 웅덩이 깊게 파인 부분만 연마를 하시면 쉽게 날 변형이 되기 쉽습니다 그럼 이 라인을 바르게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칼을 놓으셨을 때이 손가락 집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손가락이 아래로 내려왔냐 아니면 이 손가락이 칼 중앙보다 더위 아니면 중앙에 가깝게 올라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르는 손 이걸 힘을 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약간은 해당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빠르게 연상하시기를 원하시고 어느 정도 힘 있게 누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칼을 처음 연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누르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제가 손을 이 위쪽에 잡고 그러니까 이 중앙으로 봤을 때칼 폭의 중앙으로 봤을 때 약간은 위쪽에 손가락을 올려두고 연마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위쪽은 연마가 됐고 이 아래쪽은 빨간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점점 이 라인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위쪽으로 계속해서 올리시고 싶으시면 여기 연마라인 경계에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연마라인 위쪽으로 더 이상 올리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 라인 칼날을 연마해서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누르는 손가락을 칼날 쪽으로 가깝게 붙여주는 겁니다 누르는 손가락을 이 중앙 보다는 더 아래쪽 이쪽 아래쪽으로 가깝게 눌러주고 연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위쪽 처음에 했던 부위는 위에가 깎였죠 아래가 안 깎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래를 누르고 했던 이 부위는 아래쪽이 연마되고 위쪽에 빨간색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조정해 가시면서 연마를 해 주시면 이 라인을 넓거나 좁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이 칼코 연마 이건 이웃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좁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넓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꼭 좁은 라인 그리고 넓은 라인이 좋은 건 아닙니다 원하시는 라인을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대경우는 칼을 수리하다 보니까 어, 이웃님들께서 맡겨주시면 그 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으로 그렇게 라인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폭이 넓게도 조께도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궁금하신 내용이나 하시고 싶을 말씀 그리고 이것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처럼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웃님들께서 모두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